살짝 뇌정지 진짜 비슷한데?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디아나 킴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정말 힘들게 구했거든요 이 제품을 짜란 하... <놀람> 어? 이게 힘들게 구할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에르메스 립스틱 맞습니다. 근데 그냥 에르메스 립스틱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정품이고요. 이건 바로 가품입니다. 제가 에르메스 립스틱에 가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진짜 정말 힘들게, 정말 힘들게 배를 타고 건너서 힘들게 구해왔습니다. 사실 이 에르메스 립스틱이 S급이 있고 A급이 있대요. 근데 S급이 좀더 정품과 제일 가깝다고 해서 S급으로 구매를 했고요. 에르메스 가품 중에서도 컬러가 다 없어요. 가품마저도 색상이 다 품절이 나서 있는 컬러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 말이 됩니까? S급의 가품 중에 있는 컬러 중에 제가 세 개를 구매를 했고요. 레드 라인, 핑크 라인, 로즈 라인 이세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백화점에 가서 정품을 이세 가지 컬러를 구매를 하려고 갔는데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컬러가 다 품절. 정말 제가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있는 컬러 한 가지 먼저 샀고요. 또 어떻게 해서 구해서 다른 백화점에 가서 또한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세 가지 있는 컬러를 모두 구매하진 못했고요. 두 가지 컬러만 제가 정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까 하다가 아, 살짝 이것도 가품이 아닐까 약간 의심이 들어서 아, 백화점에서 구매하고 인터넷으로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정품과 가품을 제대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네 우선 에르메스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에르메스는 런칭한지 5개월 정도 됐고요. 제품이 새틴 라인과 매트라인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새틴 라인은 컬러가 14가지가 있고요. 매트라인은 총 10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에르메스 립스틱의 디자인은 실제로 에르메스 신발과 보석을 디자인하는 총괄하시는 분이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향사도 함께 참여했다고 해서 이 립스틱의 향기까지 난다고 하거든요 저도 아직 뜯어보지 않았어요 자 우선 정품 에르메스 시그니처 이 쇼핑백 너무 예쁘다 짜잔 바로 이게 정품입니다 이런 하얀 박스로 우선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 에르메스 시그니처 박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급지다 고급차 이 박스를 딱 열면 립스틱 마저도 이렇게 더스트백처럼 케이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바로 이 88,000원짜리 이 립스틱 에르메스 립스틱이 나옵니다 이 88,000원이라는 거를 알려주듯이 묵직합니다 이렇게 자석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 봐도 딱 에르메스야 매트 타입의 64호. 로즈 카자크 컬러. 베스트 컬러만 그래도 좀 제가 구매를 해왔어요. 브랜드명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립스틱에서 장미래 진짜 정말 하나를 아는 듯한 그런 장미향이나. 어, 정품은 이렇습니다 가품 64호 가볼게요 이 하얀 박스는 같이안왔어요이 어, 하얀 박스 없이 이것만 왔고요 일단 요거부터 좀 달라요 이게 정품이고 이게 가품이거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사실 어떤게 진품인지 정품인지 잘 모르겠죠 박스 퀄리티 자체도 거의 똑같아서 컬러감이라든지 퀄리티가 너무 똑같아서 사실 지금도 섞이지 않을까라는 살짝 걱정되는 그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어쩜 이렇게 이 느낌도 거의 비슷해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를 정도로 이 촉감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자열어볼게요 도농 아아 뭔지 아시겠어요? 이 더스트 케이스가 약간 허접해요 정품은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가품은 약간 골무같은 느낌? 아 요게 진짜 아 다르구나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네요. 각인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되어있고요. 사이즈도 어, 똑같아요. 뭐가 정품인지 가품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똑같아요. 보면은 메이드 인 이탈리 매트 립스틱 적혀 있는 것다 똑같은데 근데 이 시리얼 넘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시리얼 넘버 같아요. 이거 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게 거의 유사합니다. 가품은 향이 전혀 안 나고 무향. 정말 아무 향이 나지 않아요. 길이감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가품이 조금 더 길이감이 길고요. 여기에도 각인이 이 겉에서 보기에도 살짝 컬러 차이가 살짝 나거든요. 똑같은 매트 타입의 64호 로즈 카자크 손등에 발라서 정품과 가품의 차이를 좀 컬러를 좀봐야될것같아요 볼게요 정품 어? 매트인데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요 매트가 아니라 세미매트? 약간 세미매트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가품 발라볼게요 발림성은 진짜 좋네요 이게 정품이고 이게 가품이에요 색깔 차이가 좀 나는데 이 정품은 레드에 살짝 핑크가 들어간 레드의 컬러라면 이 가품의 이 루즈카자크의 컬러는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더 들어간 느낌의 뭔가 더 쨍한 더 쨍한 느낌이 많이 들어간 레드 컬러예요 어, 이것도 사실 자세히 봐야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지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는 잘 모르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다른 게 있어요 확실히 이게 둘다 매트 컬러거든요. 정품은 세미매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런데 가품은 약간 이 빛이 조금 더 감도는? 약간 매트의 느낌은 좀 아닌 느낌으로 글로시한 느낌? 우선 정품은 이쪽, 가품은 이쪽 발라보도록 할게요. 어.. 차이가 나네요 매트인데.. 매트인데.. 사실 딱 너무 반짝반짝거리죠? 확실히 입술에서도 반짝거림이 더하면 더할있지 덜하진 않네요 어, 확실히 이 정품과 가품의 차이는 확실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 컬러 차이에 오는 이 고급진 레드와 이 반짝이는 레드의 차이 제가 정품으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컬러 너무 예쁘다. 베스트 컬러인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걸 바르면 얼굴 정말 화사해 보이는 느낌인데 약간 제가 어둡게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 어울리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입술만 이 제품만 딱 발라도 될 정도로 너무 예쁜 레드. 얼굴 확 살아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진짜 예쁘다. 발림성도 좋고, 각질 부각도 안 일어나고. 매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매트. 그런데 컬러까지 이렇게 예쁘다고. 약간 크리미한 세미매트? 원래 보통 매트면 엄청 각질 부각 많이 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또, 풀립으로 바르면 되게 맑은 레드처럼 보이지 않아요? 되게 포인트 메이크업에 정말 잘 어울릴 듯한 레드예요. 자, 64호 착중 립스틱 컬러를 제가 한번 그래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에카자크의 짝퉁 립스틱을 제가 그라데이션으로 발라봤는데 사실 또 그라데이션으로 바르니까 약간 반짝거리는 이 샤이니한 느낌이 살짝 덜하기는 해요 컬러의 느낌이 확실히 그라데이션을 발라도 확연하게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나네요 정품 64호 립컬러를 풀립으로 발랐을때의 느낌입니다. 자! 이제 다음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루즈 카자크 제품 매트 타입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새틴 제품의 컬러는 40호 로즈 립스틱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정품입니다 저는 컬러마다 약간 냄새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어, 그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핑크 라인 중에서 제가 구매한 게 로즈 립스틱 컬러 4 0호를 구매를 했고요. 가품 역시 더스트 케이스가 살짝 커요. 역시나 약간 허접한 느낌이 있습니다. 컬러가 같을지. 어? 약간 여기는 약간 컬러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살짝 다른 느낌이 있네요 정품이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 많이 나고 비슷하긴 하나? 어, 가품이 조금 더 진한 핑크의 느낌이 살짝 더 들어요 제가 손등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품 갈게요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네요. 그리고 약간 어, 매트 타입과 달리 반짝거리는 약간 샤이니한 느낌이 들어요. 발릴 때 매트 타입보다 크리미한 느낌이 좀더 많이 나요. 웜톤에 정말 잘 어울리는 핑크 의 느낌이고요. 발랐을 때 진짜 정말 봄에 정말 딱잘 어울리고 웨어러블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가품? 발라볼게요. 어? 정품과 가품이 살짝 더 비슷한 거 같아요, 바르니까. 손등에 올리니까 컬러가 거의 비슷해요. 정말 어떤 게 정품이고 어떤 게 가품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비슷한 컬러고요.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가품이 좀더 진한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컬러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실 가품 컬러가 조금 더 살짝 라이트한 느낌이 더 드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입술에 올려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반반으로 발라볼게요. 보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아시겠어요 어떤게 정품이고 어떤게 가품인지 사실 딱 바르고 나니까 큰 차이를 잘못 느낄 정도로 정말 유사하게 컬러를 뽑아냈어요 약간 매트 타입은 약간 새틴 타입으로 만들어서 좀더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났는데 이 새틴 제품은 어, 정말 발림성도 정말 유사하게 유사한 느낌이 들고 컬러감도 정말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조금 뭐가 다르냐면 화사하지만 살짝 좀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게 정품 컬러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정품을 제 입술에 그라데이션으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발림성이 너무 부드러운데 이 향이 너무 좋으니까 되게 향이 취한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좋다. 이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살짝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올렸는데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컬러가? 딱 봄을 연상시키는 컬러이기도 하지만 정말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제가 풀립으로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립으로 바르니까 약간 팝한 느낌도 살짝 들면서 여성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드는 컬러인 것 같아요. 입술에 되게 장미를 머금고 있는 것같아 너무 좋아. 가품 발라보도록 할게요. 살짝 뇌정지. 진짜 비슷한데? 컬러가 너무 비슷해요 진짜 가품이라서 향이 안나서 그렇지 컬러는 진짜 유사해요 어떤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진짜 모를 정도로 40호 정품 컬러를 발랐을 때의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품 컬러를 구매하지 못한 컬러가 있어요 가품만 있는데 이 가품 컬러는 세팅라인의 21호 로즈 에피스 그래도 가품의 컬러를 한번 발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즈 라인에 제가 손등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살짝 말린 장미의 컬러 느낌인데, 플럼빛 느낌도 살짝 나는 느낌이에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정품과 가품의 차이의 컬러의 느낌을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에르메스 정품과 가품을 비교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얼마나 똑같을까? 어떤 게 다를까? 정말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 궁금증을 풀어내니까 되게 신나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있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디아나 킴이었습니다. 안녕!